갔다 올게. 우리 안녕. 빨리 빨리 빨리 리빨 어, 텔레비전 무쳤다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정말 정확히 방금 자다 일어났어요. 눈도 안 떼고 세수도 안 하고 방금 일어났는데 이렇게 어딘가를 급하게 가는 이유는 제가. 주변에 제 친구가 어디서 밥 먹고 있다고 해서 밥 먹으려고 이렇게 달려가 나가는 거예요 자취생에게는 한끼한 한 끼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들 아시죠? 그래서 혼자 집에서 배달 음식 먹을 까했는데 친구가 밖에밥먹다길래 같이 밥 먹으려고 이렇게 호다닥 나가는 거예요 일층입니다 이렇게 브이로그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호다닥 나가는 시점을 시작해서 아니, 호다닥 나가는 부분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 가면 못 얻어먹을 수도 있어. 오, 날씨가 쓸데없이 좋냐. 아무것도 안 하는데. 날씨가 좋네. 나 진짜 거지 같아. 하지만 마음에 드는데? 이 거지 같은 몰고리 너무 마음에 들어. 어쩔 때는 거지 같은 날도 있어야지, 인생에. 메뉴는 카톡으로 메뉴는 카톡으로 시켜놨습니다 짠맛밖에 안 날텐데 안 씻어서 짠맛밖에 안나나 나 기억 못하니? 얘 무슨 뭐한 거예요? 꼬리 아 어? 꼬리 상처 나고 자기가 깨물어 아 계란이 아, 맛있겠다 지금 먹어도 되는 거야? 삶은 계란이야? 삶은 계란은 맵어 감사합니다 오. 감사합니다 우와. 내 거야 내 거야? 언니, 쫄면이잖아. 어, 그러게, 맛있어 응, 음, 나 이거랑 이거 시킬 걸. 우와, 여동이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섹시하다. 또 나한테 이런 매력이 있지. 때로는 귀엽지만, 때로는 섹시하고, 때는 또 겉잡을 수 없을 만큼 매력 있는데, 맞죠? 난 못해서 먹으래 <웃음> 너 혼밥하라고 한 거야? 응 내가 와서 기쁘지? 응나 혼밥 하는줄 몰랐어? 아 와서 왔어? 같이 먹는 줄 알았어? 응 재단아 쫄면 비비고 있네 오빠 음, 음. 잘 먹네 볼까? 응. 음. 이쁜데? 내 와, 앳고 있어? 내오은왜 이렇게 나가자. 생각보엄고어 0%야. 0%야. 0%야. 0%야. 0%야. 괜찮아. 안먹어잘 음. <웃음> 음. 음. <웃음> 먹었습니다. 아, 배불러. 오. 안 돼! 같이 가! 앞에 불러서 뛸 수가 없어 비기 비기 비기 맨기기기기 하이루 하이요 저조금이는 들리지도 않는데 저 안에서 엄청 시끄럽겠다 응 강아지들의 큰 장난감이네 이 집이 그니까 아니 이사무 하이요 귀여워 둥둥이 한 번만 만지고 싶다 양이 구한 다음에 멍멍이한테 만져봐도 될까요? 네 아이고 방금 여기 식빵 튀어 놨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뭐야 저희들의 속을 저희들의 네 그래. 네, 네, 네. 아지트 아지트, 아지트, 아지트. 18분에 네, 네. 집에 갈게 습니다자문 열어 열어 열어 아이 손 가쁘시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여기 집이 더러워 그래? 집 조명이 왜 이래? 집 조명이 너무 그런 거 아니야? 어, 역시 에어컨 틀어 놓을 줄 알았어. 이땀 많은 일8 역시 내 취향 저격이야. 난 에어컨이 최고야. 음 맛있더라. 저번에 먹어 나도 한 입만. 먹을 거 맛있어. 어, 산키었다 사람을 그렇게 귀엽게 쳐다봐? 내가 귀여운가? 아니? 뭐야? 아. <웃음> 무서워... 아. <웃음> 입에서 뭐 꺼낸다, 새. <웃음> 아, 맹토. 많이 매요 아, 왜, 뭐 와우, 환상적인 기타리스트. 자오! 자오! 아,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면 자오! 자오! 자 아니, 기타를 치라고 줬는데 왜 입으로 소리를 <웃음> 기타 <지어>! 아, 이랬잖아. 감사합니다. 저는 불합격드리겠습니다. 와나 이거 어떻게 알았지? <웃음> 와가다 <간다>, 고해봐. <고마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맞아. 우리들끼리 노는 방법. <웃음> 지금부터 시작되는 아 지금부터 웃지마 챌린지. 와, 제가 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웃으면은 웃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됩니다. 그 사람이 지는 거고요. 절대 웃으면 안 됩니다. 게임은 시작될 거고요. 웃지마. 챌린지. 봐봐. 아,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아. 아야. 아야. 아, 네. 아, 제가 잘 사용하는 어플인데요. 오늘 좀 긴장해서. 음. 아이 그래, 이불 가리면 너 운동 치 가는 중뜰 뻔이 어떻 알아? 우와, 반칙이야. <웃음> 다시해요. 그래 좋아요. 틱톡 재밌어? 이거 올린 거야. 응 재밌어? 지한이, 지한이 올린 거야 이거. 응 지한이 올린 거야. 혼자 을그 재밌어? 오. 멋있다. 나뭐 씨... <웃음> 나... 월드컵인데? 아는데 계속 나 무섭대. 월드컵이다야. 경호에서 계 무섭네. 내가 웃기잖아. <웃음> 웃지 마. 챌린지 라운드 3. 빠밤해 줘. 빠밤 없어? 다른 노래? 응. <웃음> 진짜 반응이 없어. 이거 <웃음> 뭐, 어떻게 해야 돼? 아왜 뭐라고 이게 긴장되냐? 진짜 나절백해 마리의 패배로 이 웃지마 챌린지는 마리가 완패했습니다 아니 나안 웃었다고 아 억울해 자 그러면 쿨스윙어 뭐야 도웅 도웅이에요 왜그래요 박포 논공해 그러나 박포는 자신의 불안한 군 방간을 보. 음. 음. 음. 음. 아! 정신 차려. 아! 억울해. 안 했다고. 하... 마음가서선 내가 대신 맞아주고 싶지만. 맞아줘 너가. 어 그래 날라온 김에 이태리가 대신 맞아줘야겠다. 이태리 너 날라온 김에. 이리 와. 이리, 이리 와. 가운데로 와. 이리 와. 자 그럼 다시. 군. 음. 군. 음. 야구. 너... 오. 내, 야, 탁. 나나나 오래 그래, 잠깐. 야. 됐 야구 진짜 내가 대시봐 주는데. 너 가드겸 씨. 저 조카인 거 말해도 돼? 아, 저 아빠 얘기를 해도 되긴하지만 굳이 꺼낼 e c e 써. 이분은 가드겸 야구 선수의 조카입니다. 그분의 온기를 받아서 제가 풀 스윙으로 <웃음> 대가리를 날려보겠습니다. 무슨데? 대 그러면은 나 나는 가득염씨 그걸 해서 머리를 잡고 있겠어. 뭔 소리야? 네. 자풀 스윙으로 와 가자 구해 봐. 아! 어땠어? 한번 더. 한번 돼.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게임이 끝났어. 어? 아 이제 말이 차례 나다. 내가 너 목까지 때려줄게. 우. 우. 이이 <웃음> 순서대로 할까요? 이 순서대로 먼저 웃는 사람이 <웃음> 아나잘하는데 이걸로 맞는 걸 하겠습니다 좀 들어. <웃음> Wah wah wah wah wah wah w a a n a n a n a a h a a 언니는 어떻게 이런 영상을 찍을지 모르겠어 음. 네 내가 놀기 위해 태어난 어플이야 <웃음> 딱 선조동반을 위한 어플 아니야?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응. 다른 사람들은 정반대로 쓴다니까? 어 맞아 그래서 내가 촬영하면잘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지 않아? TV <웃음> 아니야, 이 정도면? 뭐야, 이거? 에이, 대단하지. 뭐하는거 에이, 비공개 나야겠다. 넌왜 없다, 당자래, 매 이상한 거알려주고 있어. 당자래, 왜? 어린 친구들이 보면 어떡하라고 그래? <웃음> 어, 미만 시청 왜이렇게 <웃음> <웃음> 아니 나 내가 되게 잘 찍는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다. 자 여러분 제가 비록꼭 좋아한다고 잘 찍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좋아하긴 하는데 못 찍을 수도 있잖아요. 네 그러니까 어. 어 궁금해하시는 분들 네. 있을 것 같아서 어, 틱톡 하시는 분들 저 팔로우 좀 해주세요. <웃음> 저도 해주세요. 저 방금 만들었어요. 저 팔로우 좀 해주세요. 나 방금 만들었어요. 재밌네요. 방금 만들었어요. 음 마리도 방금 내가 꼬셔가지고 음. 만들었으니까 음, 보실 분들 틱톡 하시는 분들 여정을 떠난 여정 쳐가지고 와서 더 자세한 영상 구경하고 보세요. 저 나름 잘 즐기고 있는 모습. 볼수 있을 거예요. 틱톡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틱톡을 많이 연습할게요. <웃음> 우와, 뜬다. 우와, 뭐야? 아, 맨날 유튜브에 나 이거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다시. 어나 다시, 다시 다시 나 다시 들어봐 들어봐 멋있게. 오와 파트 들었어. 잘맞어 어떻게. 우리는 틀렸어. 우린 그냥 하지 말자. 아, 우리 하자. <웃음> 우리 들을 거 같아. 아니 멋있게 못 찍겠어. 애들이랑 다 돌고 집 가는 중. 외로이 외로이 집에 홀로 걸어서 갑니다